하고 있겠습니다. 이도제리시나 있는데 이제 LG 라든가 파이썬 3, 뭐 PIP 라고 업데이트 한번 쭉 돌리셔가지고는 환경을 <웃음> 하는 트러블 슈팅 같은 게 없게 아주 신뢰 감사했습니다. 네, 요거는 닷도 하고 소리도 닿고 이스토넘어가는 과정을. 네, 뭐 이제 뭐 어쨌건 그 노트 컨퍼런스 아시아니까 여러 번을 작성하긴 했지만 진행을 한게 많거든요.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 거 아니겠죠? 이 분들 중에 어, 네, 다행히 없길 바랍니다. <웃음> 네, 저는 이제 시퍼블코리아에서 밸드컬리아에서 박동하라고 합니다. 이제 깃털에서 이름 클리프 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실 수가 있고요. 음. 어, 네, 저같은 경우는 시퍼블, 시샷, 고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로 메인으로 다루고 있고 커뮤니티 활동도 좀 하고 있고 요즘 최근 몇 년간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시퍼블 언어가 어떻게 구현 되어있는가? 15분 이외 에 언어로 얻기 훨되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시스템 통합 관련된 것, 들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좀, 좀 쉽게 가져 쓸수있습니까또이런 어떤 시스템을 지원하는가 같은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어,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것은 얼마 전 제가 메인 시스템 템플릿이라고 해놨는데, 소프트웨어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조직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을 라이브러리들에 있는 네, 이런 라이브러리들과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좀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요. 90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초부터 사용을 해온, 해왔,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2021년부터 좀커트리뷰도 좀 하고 있고, 저, 어, 작년 같은 경우는 PR을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가 하면은 그래도 제가 답해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발표를 좀 진행해보자 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부분 환경도 저는 이제 오븐2를 쓴다고 하면은 윈도우에서, 대신 윈도우 소스 대포리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업무에서는 오저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 맥 사용자분들이고 저는 업무 분야가 윈도우 쪽랫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번 투를 로지션에서 쓰는 거는 좀 오래됐다. 다음에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놓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맥업을 현실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각, 각 파트를 떠나면 슬라이드를 같이 보고 제가 한번 시연 같은 것도 하고 중간에각 부분 어떤 의미나 아니면 좀 관계 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동작한다는것들을좀 설명을 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동작션 타임을 같이 거고요. 마지막 으로할 때도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하는 가가한번 소너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대고를 좀더 한다, 퍼시임을좀더가진다고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될지 모르겠거요 그래서 파트 1은 90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 첫번째가 90페이지의 특성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어떻게 라이브러리 관리라는 문제를 좀 다루느냐, 그 다음에 90페이지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파일들을 가지고 관리되고 있느냐, 그 세가지를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통계에 기억하시는 9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C19를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패키지 면서다 라고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컨트롤 화면에 좀 어, 스크린샷 캡션이 왔는데 보시면은 이 위에 부시 패키지 인스톨을7 어, 플레그먼크 3 이렇게 커뮤니드 명령을 넘어 보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apt 인스토모뭐 하는데 아니면 또 snap 인스톨모뭐 하듯이 아니면 또 하이사트함도로 보면 pip 육수한 게 있죠 인스토하고 내가 원하는 패키지 이름을 주면은 보시면 아래쪽에 네. GL v r 크스 n o r s e e p 을 설치할거고 버전이 몇이고 3.3.8버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신의 로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GL 제 m a i n Work s e p 어떤 이제 시스템 패키지로 이런 패키지를 설치야할수 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 뭐스 커서라던가 엑스 워크, 패키지 컴퓨터 이런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안내로그 같은 경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 제가 밑줄 좀 나왔죠? 오븐 시스템이랑 sudoft install 패키지를 주방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네. 부시패키지를 쓰려면은 스트 플랫폼에서 설치하는 <웃음> 툴도 약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시패키지가 어디 에 있는 프로젝트냐라고 저보시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면 제가 피터 뮤런을 넣어놨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어, 부시패키지가 좁아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제일 전저죠 2022년 11월 14일날 중앙사망일에서었고 이슈 거의 천 개쯤 피아니스트 피아되 게임 관련가었고 그러면 키톡 디스커션에 또리웹을고습니다여러분들 음. 뭔가 궁금한 게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아니면 더... 어, 다른 게좀더 많다. 질문도 안 넘기고 싶다. 그러면 좀 디스커션에 들어가서 도움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이슈라던가 어떻게 시행되면 가단은이 이슈와 플레이 테스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죠. 90pd가 유명하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유명... 화면에 여러분이 다 쓰고 계시겠죠.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그 통계의 결과 같은 거는 제 프렌즈에서 매년 개발자, 환, 개발자 에코시스템, 개발자 생태계 조사를 합니다. 2021년에 1 0프플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한그 어, 설문조사 결과를 중에서 일부를 잘 가져오시고 보시면 How do you manage the universal part of the library in C++? 그러니까 시프플에서 내가 바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웹으로 라이브러리 어떻게 관리하는가? 라고 할때 가장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Library s u d s 활동 많이 뛰고 있 l i 는 같이 프로젝터 비즈 한당 같이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스플링이드다 이렇게 이제 대을한 그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있습니다그 다음 은보다 I Compile the Library s u p s i n g h e i r Instructions.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마다 내가 직접 비즈 한다라고 분담한 것이그 다음이 I Download i b from the i n 저희가 Apt Install, 뭐 f 지원되는 이런 I 은 I d o n l 유 am s 아니면 you are not g o i 데 g to b 에 able 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am not g 는 i n g t 알 be a 시 시스템 패키 o t h 저 여러분들이 보통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 a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 h 사 s I am 이제 이 going 는 o be able to do this. I 부 m not going to be able to 은게 this. I am n 이런 될수 있겠습니다. 5 조회장 대부분은 p t 와 스냅일 거을사용다 그리고 파이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아나콘다나 미니콘다 이런 것들을 통서하는 바이러가 될수 있겠죠. 어, Qt 같은 사용자분들이면 공식 올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90 패키지입니다. 실제 15% 개발자들을 답자에서그 많은 윈답자 중에서 2% 정도가 90패키지쓴다고 회식 2021년 어, 데포시트 설베에답 하신 거 네, 별로 유명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2020년에 좀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좀 빠릅니다. 음. 또 이제 9패키지에 관련해서 좀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보고 싶다. 아마 여기 이제 이세 가지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90패키지의 에 90오크롬테이션. 보시면 90패키지 아이오. 자, 이 영문, 인근시, 덕스, 리듬이, 배치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9패키지의 그, 문서들이 대부분 막 크다 보이는데, 웹사이트로 레더링을 해주는 이패지요 라이선스 관련된 거가 m 이으로 검색할 때 이렇게 웹페이지를 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제 최근에 올해 몇달전이죠몇달전 시비콘 2022가 있었는데 검사포에 시비콘의 핸드폰을 위한 보통스럽 보통스럽게 안해도 된다 이런 내용의 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저거스틴코파라는 분이 발표를 하셨고 90 패키지 팀서 릴리스로 작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좀 패키지 매니저, 그리고 도 푸시 패키지 대전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을 이제 찾아보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퍼벨 팀블로그는 또, 아, 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포스트다 보니까, 어, 비주얼 시퍼벨 쪽 업데이트 말고, 9시 패키지 릴리즈부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또 부가 컨트리뷰션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피처를, 우리가 푸시 패키지로 부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확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재9 0페키지의 특징에 대해서 아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9 0페키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다이너리를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의 뭐 토스트 머신에서 소스코드부터 비즈를 한다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사양이 안 좋은 장 한다, 엣지 컴퓨팅을 여러분이 들뭐 신경쓰지 않을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런 데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건데 소스코드 어떻게 일하느냐 그럼 컴파니더 깔아줘야 되고 개인도 뭐 깔아줘야 되고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런 제약될 적이지만 소스코드 어떻게 일하겠다는 특징을 가다 깔아주셨습니다. 심지어 파이썬도 빌드에서 사용하고 있고 어, 파이썬 이외에도 여러분이 대포점 오븐주니카나 CURI 같은 것 같애서 이걸 리퀴스타는코스트맨티 이런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 연결 좀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워스닝 워 폴더가 있는데 제가 90 패키지 교체 라고 부르는 폴더 하나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APT를 통해서 CUDA 같은 것들을 GPUCPU 라이브 같은 것을 설치하면 유저 로컬 c 다가어디설치아나 제가 좀 경험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더라도 내가90 패키지 프로젝트 기속 되어있잖아요. 클럽 안에서 그로면 거기 안에서 어떻게다 해결되겠는데, 가 패키지를 지우고 싶다. 이 패키지는 안에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안에 을 돌리면 모든 게 이제 끝까지 클린하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스크립트, 디스크립션, 로드 이런 것 찾을 때 포인트 하나에서 이제 파이팅, 폴더 하나에서 이인딩 폴더 면 되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또지우 때도 빠르게 지울 수 있다. 이정도 제가 설명 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어, 코드하겠다는 실행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환경별수 어떻게 잡았느냐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어떤 거 쓰고 몇 버전을 쓰고 컴파일 기본 옵션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환경별수 찾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소스 프로그램이 소스 프로그램이 약간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이제 어, 제가 사실은 시내이크라든가 싶었기잘 몰라도 괜찮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지니가 적응하 있으면 훨씬 더 있어야죠. 저 자신있게 사용하시면 출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이제 아까 제가 영상 하나 설명드렸죠. 어거스 힙파가 설명한 영상, 찍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도 갖더드려요 다운로딩, 캐싱, 월, 리포드시블, 디벨러, 월. 그래서 이제 리포드시이라고 표현하면 복제가 되한 대화 환경이라고 제가 전 해석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발표하면서 그 제가 오른쪽 젤리비시를 따라서 환경 쓰라고 했는데, 저는 계신 한채 업무를 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섭취를 좀 많이 해야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패키지 매니저들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환경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제가 사용한 빌드 소스 파일, 제가 사용한 출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가 다운로드 받은 어, 패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공유를 해서, 똑같이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니다그것을 이제, 복제가 아니개발 환경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0 뭐, 90 인복, 90 이제 90패키지의 명령들을 한번 좀 각각 살펴보고 대본에 보을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90패키지 커맨드 이제 스푸터 90 앨범 부터스트레이가면은 이부분을 넘어가고 90패키지헬프하면 이제 여러분들 도와주시 있는 커맨드가 추가합니다 보시면은 90패키지 서치, 인스톨, 데모브, 업데이트 이런 이런 이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있는데 사실 아래쪽에 헬프 말고는 여러분이 쓰실 게 저희가 사실 한 일종의 다섯 개만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 라인별에 찾고 설치하고 지우고 <웃음> 그다음에 뭔가 좀 궁금한 있으면, 좀더그 다음에 뭔가좀 분명하게 있습니다. 조더 디테일한 커맨드 옵션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시패키지 헬프가 아니라 부시패키지 헬프 인스톨 이렇게 언어 중간에 부시패키지 인스톨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라고 아래. 어, 샘플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뭐 옵션을 줄수 있죠. 조항이버 러닝 하면서 실제로 라이브를 설치하지 않고, 어, 떤 것들이 설치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설치가게 되어 있다. 같은 정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시패키지 커뮤니티 두 번째로 넘어가는 어, 근데 부시패키지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패키지 서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지금 내가 가져온 부시패키지 버전에서 어떤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설치고, 그것이 이제 에펠뱅팩이라는 서프트웨어설치하는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디스크립션 파트에서 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에펠뱅팩을 어, 찾아가고 있지만 에펠뱅팩을 사용하는 또 다른 녀석들도 가능한 어빌러빌리티 리스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설치를 이미 해놨다. 내가 어, 지난주에 깜빡하고 지우지 않고 설치해놓은 게 있다. 이렇다 하면은 부시픽기지 리스트 몇명 정도 지금 설치된 것들을 어, 한번 리스트 어, 나한테 목록 좀 보여줘봐. 라고 <웃음> 지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시픽기지 몇 명들도 좀살펴봤고 아, 부시픽기지를 어,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사실 라이브러리관계인거죠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 구간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다룯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만들려면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사용,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든 어, 사용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약간 소프트웨어 캐피털 소프트웨어 자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가령 음. 그 자본이라는 뉘앙스를 좀더 부활성화하자는 거죠. 여러분 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즈스크립트가 있다. 여러분 팀에서 만들어 놓은 뭐 개발 환경 구성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서 함으로써 이제 팀의 시간을 좀 아껴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환경을 좀 빨리 한다던가또 팀이 예산에 구현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사용해서 이제 다른 어, 다른 환명하는구성하던가 여러분 여러,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피처를 좀 빠르게 개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텐데, 그것에 이제 소프트 캐릭터를 표현했고, 저는 그것도 한번더 소프트웨어 이제 한번더프로쓰기을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보통 두 가지를 고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Knowledge Stress to Understand the Dependency.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서 쓰려면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령 소리를 재생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화면을 그리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네트워크 통신을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어,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도또 또 다른 사람들에 사용하게 오픈 해주려면 이제 보시면 모어 직관스토리 커플티 이 e 다른 사람들 내 속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어떤 스트레스 포인트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바로 그때 설명하는 동 뭐가 뭐가겠냐면 모어 직관스테이스티스 모 s 스트레 s s 여러분들 더 많은 소프트웨어 안아갈수록 그것이 여러분한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보통 개인 프로젝트 내려서 크게 문제가 되지않아요 내가 아는 걸 쓰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분명하고 이러면 퍼스널 내벨에서는 괴가 버렸지 않지만 팀 내면, 로벌리지 올라오게 되면 어, 제 협력사가 만든 걸 써야되고 아니면 이제 특정 과연 여러분들 임패드 길고 있으면 어한다면 벤더가 주는 걸 써야되고 이런 상황이 문탁될 수 있겠죠. 로버지션에 대해서 좀더 힘들어지고 엔터포에내려가면 이제 은더 복잡해서 머리가 깨지게 되고 한두 사람이 관릴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 팁이 있어야 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럼이 어떻게 좀 해결하고 좋을까? 이거는 하면 제일 제 가장 간단한 방법, 패키지 매니저를 써라 라는 것입니다. 음. 보시면, helps 어, to solve some c o m p l i c a t i o n 좀더 복잡해질 수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올바이즈가 되고, 워터까지 될수록,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받아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패키지 매니저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라고, 뭐,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뭐, 패키지 매니저는, 명령들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빅클리지 커맨드,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해트 해보면 되고, 인스톨하고, 서치하고, 이런, 것, 기본적인 거다 지원하기 때문에, 어, 커맨드를 여러분한 외우거나, 또 창하는 애에 의해서, 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 과연 이 같은 표현을 해주시면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어, 그런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apt 업그레이드를 음영을 했을 때 뭔가 잘못했다 그걸 그대로 그리고 c 트 r 시 C 에서 파이크 스마 크롬 이런 유이 URL 창을 같 페이스만 한 다음에 엔들어오면각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부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한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 해결을 어떻게 풀었는가 어떤 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지. 열심히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빠른 방법을 제공할 수있니다 그리고 프린터블 룰스라고 해서 그만하는데 이패키지에서 어떻게 동작한다는 지식들을 어느 정도 쌓게 되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아, 지금 가령 내가 지금 GRT인 것과는 아닌데 라이벌 설치하는데 어, 뭔가 실패가 있다. 그러면 아까 사전에 제가 보여줬던 쉘 페인 오크는 어떤 시스템 패키지 매니은가날 택시 듣는 기필요합이나라고 안내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 안내 문구 중에 뭔가 빠지게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설치할 때도 그 패키지는 한 폴더 안에서 작업 환도되어 있으니까 이 폴더는 뭔가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게없다면아 환경 변수 문제입니다. 쉘 세션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좀 문제를 추적해 나갔을 때 이어 데리고 나가서 프터토브를 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서이렇고 해서, 이렇알았서이 특히 패키이 매니저를 사용할 가장 큰렇게이렇개 해서, 이렇게 개서이렇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없게 해서, 다해이런 맥락에 이라서 다른 어, 해서, 방법을 해서, 이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게해 제가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렇고또 다른 팀원은이제 파워셀 스크립도 쓰고 또 다른건 파이썬 스크립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제 해결하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디포스트 관리자 입장에서볼때이 어, 세가지 스크립트다 관리한다는건 굉장히 큰 어떤 스트레스가 될겁니다. 배포하기 전에 각세계다국간하면한 번씩 돌려봐야 될 수도 있고 어떤건 또 이제 뭐, 어떤 건 맥에서만 들고 어떤건 이제 리무스에서만 들고 어떤건 윈도우에서만 들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기보다는패키징멘이하 하나를 지원하게 되면은 세 플랫폼을 같이 하는 패키징멘 하나만 딱타게팅하면은 문제를 좀더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 각 개인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어, 아, 끼기보다는 같은 툴을 쓰고, 그럼 그 툴에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 툴에 보면 무엇인가, 같은 것들을 같이 학습하면서, 이쪽에, 그대서 복제 가능한 개발 환경이 될 때, 복제 가능한 개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9 1페기지에숨죠 91페이지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생각 하는데 보시면 결국 4개 말고는 기본 정도, 어, 대부분도 약간 수면도 있는 분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느 이제 입문자로서는 나머지 프로젝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4개만 알고 있으면은 10패키지를 하거나 문제를 닦으려거나 10패키지를 사용할 때 보통 다 해결할 수 있다. 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를 설치해야 되면 이 포트 한 번, 포트 한 번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더 드릴 건데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하나 설치하게 되면은 빌드 트리, 다운로드, 패키지스, 인스톨드, 4개의 폴더가 생성되고요. 약간 설명되면 빌드 트리스는 소스 폴드를 받아서 빌드 로그가 생성되는 부분이고, 다운로드는 이제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아야겠니 다운로드 다 받아서 저장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톨드로 다 모아주기 전에, 어, 중간에 한번 임시 전환 임시 저장한 곳입니 인스톨드에 이제, 설치가 다 되면은 다끌어버아주는저 유저로컬 스페이스 같은 것입니다 교수패키지의 파일은 아까 제가 4개 폴덕을 슨 스크립트, 포트, 트리플렛 이4 가지를 바라는 내용는데 트리플렛은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타겟 환경으로 빌드하겠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어, 저는 지금 인텔 리노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 리노스로 크로스 컴파하고 싶다. 그러면 인텔 리노스는 코스트 환경이고, 아무 리노스는 타겟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타겟이 뭘 못해 는 정보를 여기 트리플렛을 권리합니다 or overall c o n f i g u r a f o r port t 인스턴 보시면은 아래쪽에 90패키 라이브러리 인퀴 스태틱이 있습니다 이 스태틱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 .a로 끝나는 라이브러리 파일드가 어오거든요 이것을 제가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90 패키지에서 설치할 때조건 .so, 그러니까 s h 니 r e d o b j e c 로 데이터를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우레에드는 측면에서 명시를 한다 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포트 r t 입니다 트리플렛은 일괄적인 걸다작가해놓가되 포트들은 각패키지않각라이브러리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내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고 보통 3개의 파일을 가집니다. 포트 파일, 절치나이트가 있고요. 그시패키지 j s o 이 있고, 그 다음은 패치 파일이입니다 포트 파일의 선택 같은 경우는 어디 소스 코드 다운로드할 것이냐 어떤 패치들을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설치를 할 것이냐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부시패키지 j s o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저희 프시비에지 커맨드로 정보를 보수 있는 이름, 버전,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리에적어는 메타데이터 파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이슨 파일을 안썼어나서 안 텍스트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제이슨 파일도 다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툴 개발하거나 그런 데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 패치 파일들은 이제 가끔 어프로시지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도 같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 펄티을하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딱 맞게 있을 수가 일부 리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패치 파일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약간 어, 키노트레 시간대에 어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보셨을 건데 아, 그런 차이를 확인할 때이 패치 파일들을 보고 아 내가 비대하는 환경을 전시해 왔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내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아무튼 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 0패키지에서는 파이브인트 1레벨이라는 아이디어를 설치할 수 있는데 보시면 파이브인트 1레벨 밑에는 뭔가 패치가 하나 있고 소트 파인에 90%의 슬레이크, 아, 9 대신 제이슨이 있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버인드 시민과 관련된 어떤 메타데이터 빌드 과정, 빌드, 패치 파일 이런 것들을 구현는이 포트 밑에서 다 같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포트에서 스탠드 오르는 것 그냥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 제가 열심히 한 20분 정도 못 받았는데 이제 모도 나와야겠죠? 대모업에서 어떤 것들을 볼 것이냐, 또 제가 잊어볼수 있다면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부시피켓 셋업하는가, 그 다음에 부시피켓 설치하는가, 지우는가, 키, 커맨드들이 어떤 이제 아웃풋을 보여주, 보여주는가,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이트리, 이제 설명된, 파이트리 무엇이 있느냐, 비주, 비주얼 스킬 툴을 써가지고, 좀, 어, 여 저희 지금 왔다갔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블의 파일을 어떻게 이제 바꾼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프로툴 파일는어떤게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홈 폴더 상태고요. 이렇게 9 0개보 잡고 계시죠 괜찮으시죠? 예. 게폰 h t p s 더닷컴의 마이크로 소프트 9 0개지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제 9 0개 되는 쓰러다면데 이건 클로니까 저는 이렇게 풀히스토리에 가져오실 필요 없고 원하는 것들을 데스를 맞춰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 제가 풀로 가져오는 이유는 이제 키 태그들을 좀 왔다 갔다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I'm j u s o n n o v e that. 남았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시원할 때 데모 귀신이 붙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원래 그 월스워마인머신고 답을 해놨는데 나한테 보여주면 려 안되고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계속 제가 한테는 그것은 데모 귀신이라고 하면 아 네. 준비가 됐고 이제 푸시, D, 표시백 표시백 이러면은 네. 표시백가 준비가 됐습니다 트레이, L, 원 이렇게 하면은 저희 보시면 이렇게 스크트들이 있고 덕스, 토트, 스크트 트리플렛 이런 것들 보시죠 보시면은 저희 한국 개발자분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주면서 리드미를 한국어로 작성해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어 좋아하시죠? <웃음>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만은. 몇 보시고 참고 하실 수 있겠고요. 아까 부트스트랩을 제가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겁니다. 부트스트랩, 부시패키지, 쉐입. 이걸 시작하면은 이제 부시패키지의 다운로드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또제 핫스팟이 약간 또는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S, 이렇게 뭐 하면은 네, 좀 기계만 치고만 S 9 0페이지 프로그램을 추가해 놓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9 0페이지 버전이라고 하면은 보시면 2022년 12월 1 7일 버전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저는 기, 태그 a 하면은 9 0페이지가좀 오래전부터 진행된 부분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태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좀 전에 모델 2012년 12월 14일 버전으로 가서 진행을 할게요 게임 체크아웃 랩은 1로 네, 이렇게 지금 체크아웃을 했어요 이렇게 녹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뭐스 u v s u 시스템 관련된 업데이다 있었다 이런 것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게 역시 글씨 서치를 해야지고저는 오늘 f Framework 3라는 거 찾아보면 보시면은 그냥 f Framework 3 OpenS Web f r a m e o r o p e n 이렇게 설명이 있고 GL Framework 3 그리고 버전 이런 게 나오고 또 여러분이 좀 아실만한 소프트 역시 또 OpenSSL 같은 것들 이렇게 죠보시 정보가 좀 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음.. 이렇게 좀알아보면요 아, OpenSSL 3.0.7 버전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제 CV 이슈로 연하는이 버전이 지금 올라가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 p e n s 윈도우즈 OpenSSL 어, w p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다 어, 부지 패키지가 마이크 로소프트 거긴 하지만 윈도우즈가 맞추는 건 아니야 알수 있게 그러면 지설치에이지금이 o p 에 n 클하고 그 인스톨을 해주면 보지만 뭔가 별표과가 되어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가 설치해놔 라고 지시를 하면 거기서 필요한 디펜던시드를 자동으로 찾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이건 당일 직접 명령했고 얘네들은 내가 찾았다 라는 표시를, 그래프를 보여주죠. 이쭉 내려와서 뭔가 스크립트를 열심히 준비할게 보이고요. 제가 캡처했던 이제 시스템 패키지 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이렇게 통일해서 보여줍니다. 여러 만약 에 CMak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파인드 패키지를 써서 이아이가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사용법과지 알려주는 것이죠. 또 다른 것도 한번 설치해볼까요? 패키지, 인스톨, 레이드, 유 e 그럼 이렇게 보시면 다운로딩하면서 키토에서 프로젝트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라인 패치 이렇게 패치를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도 빌드를 쭉돌린 다음에 우선 필체 패키지 컴퓨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체 어, 페이지를 쭉 하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은 패키지 컴퓨팅은 네, 이 툴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라이브라이 고 어떤 정보가 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카피할 정보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좋아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미 설치를 돌렸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은 이렇게 The following 인스톨 k a g e s are a l r 라고 가기가 뜨면서 이제 훨씬 더 짧은 메시지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깔끔하게 잘 나왔죠? 설치를 했으니까 어떤 파일을 쓰는 걸 잠깐 볼까요? 이 정도를 살짝 키워서 보시죠. 제가 아까 만든 아카이브가 있는데 아카이브를 보셔주세요. 리드트리가 있고, 이 리드트리 밑에 보시면 은 아, 로그 파일들 추억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들을 이제 조아하면서 저희가 분석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파트에할 거고요. 이렇게 빌드를 쭉 진행하러 왔었다면, 패키지로 한번 카피가 됩니다. 빌드에서 패키지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GL 프레임워크, s l x m s 보시면, 포트 이름, 트리플 이름, 이쪽에 나눠서 들어가게 되어있고, 인크로드 밑에는, 해독가 아, 시그플 소스 코드가 몇개좀 보이죠? 그런데에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아, 아카이브 파일, 바이, 전체 다이브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컴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컨테이 파일이 이렇게 프리패스가 어디있고 라이브가 어디있고 버전을 시고 이런 정밀 서리이렇 들어가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밑 이렇게 보시면 카피할 정보가 들어가 있고 90패키지에서 어떻게 필제했십 90패키지에서 어떻게 필제했는 90 버전을 넣어놨다 버전을 필드하다 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90패키지 ADI 인포를 누르면 제자 잘못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90패키지에서 시내이 3.25 버전을 사용했고 그 o y o 저희 a v e 펜 d 프 p 패키지로 n t p 시 c 스트가 있었는데 들 n i o r script. You have a checksum. You have a lot of things. You h a 는 e a team of c u 은 t o m e r s and other customers. If you h a v 패키지 a c k a g e you have a one-wall f i l 이 You have a 이 n e 주에서두 2개가 같이 들어 있는 것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한 곳에서 다모아주면은 저희, 저희가 이엑셀상의 연습 골드는 마치 유저 로컬폴드처럼 경로만 잡아주고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치하는 걸 봤으니까 지우기도 해야 되겠죠. 패키지인 이부분 여러분, 우그러 이제 알람 패키지 를벨링 지워지한 번, 터치 안 된다. o 핑해 y a n 설치가 안됐다 이렇게 안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 니 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요 e n and then, and t h e 이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파일 n and t h 을까요 n d then, and then, and then, a n 실수 있습니다. 인스터드 밑에서도, 그리고 밑에, 라이브를 하나 남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구시백기 리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얘가 디펜더시로 걸려있잖아요. 디펜더시로 지원 못할요 구시백기지? 그리고, 이렇게 c m 이러면은, 어? 이거 디펜더시로 쓰고 있는 애가 있는데, 지원 괜찮냐? 라고 저희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나왔죠. 정보로 애니션을 패키지스 인투비용을 투 컴퓨터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여런 경고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어, 알았서 그냥 해. 리커스라는 옵션을 주면은 해줄 거다. 그러면은 네, 이제 두 개를 지우는 거죠. 딱이나선만입장에 저희 그 APT 터지하는 것처럼 버리는게 아니라 디펜더스 같이 지워줍니다. 그럼 패키이 리스트 하면은 이제 하나 남상태죠 9 0패키지를서고 이제, 뭔가, 문제가생각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장비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9 0패키에서 빌드 로그 파일, 중간에 생성는 오드 트 파일을 지우고 싶으면 빌드 트리만 지원면 되구요. 여러분이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만 쓰면 된다. 그러면은, 패키지스까지 지원 되겠죠. 자, 각. 그, 어떤 어떤 설치하는지 뭘 불러도 되니까. 그리고, 어, 그냥, 짜증난다. 그러면은, 레9 0패키지 이런 식으로, 클리너를 해버리면 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고, 집어넣고 하는 요 다시 한번 계속, 키크걸 더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쭉 하고 올라가서. 네, 이렇게 저는 히스토리 많이 했었죠 빨리 해야 되니까, 테스 이제 이런 스크립트는 호스트에 들아가야 해요. e x o 4 x 하지만은 x o 4설치체하지만 커스텀 파일을 운영하는 데 주어 등록아무호화하보록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패를 했죠? 실패했는데 어떤 시, 옵션으로 실패했다는 저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보면 C e o s c for more c m 어떤 목을 보어낸다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프스파키지 팀에 다 문의를 하거나 아니 어, 지인들한테 어, 이런 노력을 했는데 어, 보니까 들어가서 코스 컴파일링 아아 64원 코스트 그리고 코스 컴파일러를 세팅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코스 컴파일링 관련된 컴파일러 출체차 알고 있는 팀원이라던가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릴 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질문을 올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코스 컴파일링에 컴파일러 투스팀을 지금 이 환경에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오류가발생한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보여드리는 것까지 하면은 어, 시간 이 오바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포기하고 XOS가 요소로 들어와서 다이나믹 이렇게 해서 주저시신 install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호스트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바뀐 게 없지만 제가 아까 최근에도바꿨기 때문에 아까는 전혀 레벨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동작에 쉬어도 어색한 안 하겠죠? 도시는 메시지도 좀 달라졌어요. 어? 당신 쉬어도 어색도 비슷해 했는데 어, 뭘 지워야 돼? 이런 내용이 없수 있고요. 그시는 이제 인솔들 가보면 되겠죠? 인톨들및 오면은 어? 이번에 쉬워도을얻실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괄 이가좀 나. 나중에 좀얘기 이제 이 리브 유비 유이라는 정말 프리시 컴퓨터를 지원하는 부스컴터를 보면 은 보통 이제 타겟, 데스티니션 폴더를 값을 주게 되고그 값을 이제 그대로 그 복구소에서 치워 넣습니다. PC 파일 안에 절대 경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시 컴키지는이폴더에서다해결되기 절대 경로를 쓰기 보다는 상대 경로를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후처리를 해줍니다. 라이센스 정보 중요하죠. 소스 폴더 밑에 라이센스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이제 <웃음> 카피하시는 이런 복사해야 이런 식의 내용부터 잡았습니다. 이지 같은, 스피케이지 같은 경우는 포스피 이래요. 제가 밀이는건 실제죠. 버전이 몇인지, 폰트 버전이 몇인지, 그러니까 제가 리뷰링 소스코드 버전이 없고 이부시피이에 빌드하는 빌드 스피트 버전이 폰트 버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커맨드에서 보출, 디스크립션, 포페이지 업로드 하는지, 라이선스가 모원경우 이렇게 널비사용하지만 저희가 보통 뭐, MIT, b s d 스피커스, 뭐 이런 식으로 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치 서포트 밀루스는 미우스. 밀루스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제가 구수 패키지 인스톨, 리뷰 유닛, 다로곡 추천, 디드로이드. 그러면은 o 어, 루스에서만 지원하는 건데 안드로이드 설치할 수 없어 라고 해 이렇게 오를 보여주는 것이 죠을것 같아요. 친정을 아 네. 그리고 사용법에서 커스텀으로 작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패치파이드를 보면은 뭐가 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메일 스태틱 메일을 실어던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L로 처리된 고 원인으로 들리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그 시스템에 서예서 얘들 어서 필요한 패치겠거이하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할 필요가 없고요. 맨 이런도 좀친절하디디 i s 테스트하는 이사이에서어쨌든 저희가 이 시스템에 설치하고서 받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니까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 기재 필요 없어, 아 지금 비활성화해주는 거아 보시면 되습니다 예를 들면 제크시 작키좀하가볼고요 자, 이제 도상소는 좀 생각하고 프로트의위에들어서 볼까요? 자, 비가이 제크시 그 패키지, 기타 도상소입니다. 다크 모드라서 좀 어, 눈이 더앞아얘기길 바래요. 하지만 이슈, 플리스트 디스커션들을 있고 디스커션에 가서 보시면은 웰컴, 도큐먼트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Q&A, 아니, 투표, 아이디어 루즈,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되어있는 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도움이 된다, 아니면, 방향, 이렇게, 몬트를 해서, 좀, 에스컬레이션 할수 있는 거죠. 풀리캐스트에서는, 네, 이제, 어,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새로 작업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IMGUI, 이 아니면은, 이거는, 네, 포코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포코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기능 지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I'm 좀 u r e you a 다 e 이 u 다 e you 슈그 e sure you 버 r 있 s 요 r e you are s u 이 e 패키지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e sure you are s 습니다 you are sure you are sure you 가 r e sure you are sure you are sure 때 저희가 r e sure you are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데 몇만 개 단위이고 C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90Hz 사용자수 패키지 h 사용자 z 는 사용자수 9%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을 반증하듯이 패키지 h z 수가 몇천 개 수준입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들어간 거죠. 2018년에 비하면. 보시면은 탑슬이라고 할수 있는 윈도우즈의 에스그 다음에 저희 그애플광경 o s s 썼는 네, 세 가지가 지금 탑을 달리는 걸 보실 수 있고, 보시면 리누스와 윈도우가 거의 팩비 등비장으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웨일랜드나 엑셀레벨 같은 이런 엑서월드 어, 그 쪽에 프로젝트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리누스 쪽에 포트도 더 늘어서 윈도우가압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열심히 좀달려니까 벌써 5 0분 지나고 있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다음 포트는 내용 좀 짧아질 겁니다. 어, 많이 먹을 비즈 시스템 제너레이터가 어떤 하는가 우리가 무기하면요 비즈 시스일 p e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사연서 빌드하는프로젝트였면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어, 비 시스템 파일, p e 스크립트, 그다음 어, 컨피디언, 비즈 스템파 이런 것들 생성해주는 도구의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비즈 스튜디오를 생성하고 어, 리노소에서는 뭐 맥파일을 생성하고 네. 이제 어, 애플 플랫폼에서는 x c o d 저런 파일을 생성해주는 중간 단계의 도구입니다. 공식 튜토리얼이 있어요. 보통 잘 모르시기 때문 공식 튜토리얼을 본 다음에, 다른 것들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시메이크업 되게 오래된 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검색하면은 되게 옛날 걸 가져가주지도 않색성이 높습니다. 옛날 것들은 또, 어포트도 많이 많아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다 보니까, 랭크가 높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정보 재료를 쓰시는 정도 찾으려면 보통 모더 시메이크업을 붙여야 돼. 좀, 어, 약간 검색어를 바꿔야 될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CMake 스크립트를 작성하 필요한 것들만 나올 거고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때도 찾아보셔야 할수 있어요. 제가 커맨드라고 했죠시 m a k 에서는 스크립트를 쓸때파라색으로나있는 것들 단수처럼 보이는 것들을 커맨드라고 부니다여러분이 보시면 Set, Message, List, 되게 짧은 단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시 m a k e l i s 검색하면 안되고 시 m a k e l i 커맨드를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m o d e r CMake List 커맨드를 검색해야지 제대로 된 c i 스 e x 트 c r 을나 t 사죠 보시면 SetBariable 재를 찍고 Let's list h i t r s 를 쓰면 제 아래쪽에 이렇게 c i n e 이 p 파일을 적하면 시행을 해주는데 Say Hello, 아 Say h a n d w i l d 찍어보시죠. 절대 못하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 SetBariable Mark, l i s t a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바리 r i a 이 그냥 문제는 하나겠지만 리스트 어 a 드 p e n d 에바리 a b l 그 리스트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헬 하나, 월드 하나, 이렇게 아이템 컨트롤트엘레트두개를 가진 변수로 만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스테이터스 보시면은 이렇게 쓰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구분해 주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이크 어, 쓸 만한 어떤 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시네크를 그, 그, 그, <웃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바 이런 것들 파인드 패스, 파인드 라이벌리, 파인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뭔가 찾아주는, 저희 대신에 복잡한 일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보통 배쉬로 이런 거에 대한 뭐 위치라던가, 뭐, 웨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할수 있을 텐데, 시네이크에서는 이제 이렇게 중간 변수값을 잡아주면 좀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시면 시그널 점 헤더, 맨투 시그널 화면에 나오는 시그널 시스템 라이벌 헤더를 뭐 찾는다던가 마이크 라이벌에서 모노 데이트브는 라이벌을 유저들 밑에서 찾는다던가 아니면 파이브 프로그램에서 클랭 패스 단위로 클랜 14만 원컴파일러를채운다 이런 작업을 실크해서좀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은 보시면 리코밀트가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게 있죠. 그러면 헤더를 아, 네, 못 찾았다고 보통 시력이 P라고 하면 이렇게 패스로 힌트를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저 제가 유저 유저 인플루드아니 유저 시스템 그거 어쩌저쩌고 이렇게 운고 내려가서 디테일한 경우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힌트 없어못 찾았다. 이렇게 n o 변수를 잡아주고 뭔 말이로 잘 찾았냐고 그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클 c l a 버스, 버스 같은 경우는 어, 네, 다행히 record라고 되어있어서 만약에 찾, 찾지 못하면 n o t b 되면 모듈을 생시칠니다 그러면 아, 내 환경에 이 컴파일러 설치안되 있나? 아니면 환경 변수 패스가 잘못 잡혀있나? 이런 말이죠. 역으로 추원해 볼수 있는 거죠. cnaik에서는 모듈과 스크립트라는 걸로두 가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cnaik의 모듈형은 파인 n d find, find, find, find, f 끝나는 find, find, find, find, find, f i n 그냥 i n d f 스 n 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 i n 다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ind, f 니 n 파인 i n d find, find, find, f f i 그렇지 않으면 인클루드를 써가지고 가장 쓴거죠. 파이썬에서 인턴트 뭐뭐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유명된다고 한냥 샘플 가져왔어요. 파인드 패키지 컴퓨터면 제가 아까 말한와 파인드 패키지라는 <웃음> 컴맨드를 써가지고는 패키지 컴퓨그를 열어줘야 되는거고 이렇게 파인을를시지하자면인클루드 아, 근원 인스톨얼 데이프토리스 라고 다는소거를 넣는 것입니다. 이런식이 되는거죠. 아리 이쪽에서 보면 은 파인드 패키지 패키지 컴퓨팅을 쓰고 메시지에서 디테일드 패키지 컴퓨팅를 쓰면은 실행 모델이나 스케줄 자체적으로 경우 를더빅스해서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네요. 보시면은 제가 프로그램 패키지 컴퓨팅은 어디에 있는지 패키지 컴퓨 저장소인지, 그다음 보시면 i n c 드그 d e include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다 그런데 하는 경우에 변수를 몇개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 변수를 저희잘 어, 말해서 지금 로그 출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90pc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 그런 그 디버그 설정이 잘못됐네 그런 티켓 시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죠. 이때 다른 씨네이크 스크립트는 저는 우선으로 다룬면될것 같고요. 실제로는 무식하게 작성할 때는 대고 여러분이 른능한 이미 작성된 건 Ctrl C, Ctrl 제 덕질을 보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크립트 부분은 사실 그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d e f e n d e n c 을때 어떻게 쓰는지 는알아야겠죠 그래서 Open Image IAML 프로젝트는 버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Defendence가 쭉 변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포트의 이름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어떤 가입를 써야 되는지 60개 지적하는 게 있는지 같은 걸 찾아서 이랜드 이렇게 넣어주시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더시는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좀 전에 보신 이런 타겟 플랫폼에 대한 디펜더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이미지 아니면 안에서 돌아가려면 여기서 사용하면 외부가 다 암용으로 컷하게 되야겠죠 하지만 좀 저희가 맨 처음 취할 때도 뭐 참고 싶은 시네이크에 스크립트 형 파일들은 알아서 돌아갈 게 하는 직시 홈페 하는 자기 인터넷 타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컨트랙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목표를 명시해 주야 됩니다. 호스트 툴로 넣어주는 커스 컴파이하지 않고 그냥 호스트 플랫폼을 사행할수 있는 설정으로 컨트랙션을 넣어줍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시네이크 립트 대학 시네이9 0이 시네이크, 시네이크 메이슨이라는 중 어, 다른 조스트 지원하고 90페이지 툴 메이슨 어, 주, 또 파이썬 사용자분들한테는 200g get python package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포스트 디펜더시와 타겟 디펜더시둘다 배우고 있으면 이제 직접 작성하면 되겠죠.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9 0 0 g create 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9 0 0 g create는 sft 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 거고 프로젝트 이번에는 여기다 어는 HTTP 키트 어쩌고 저몇고 이런 거좀 하나 만들어 줍니다. 물어주면 어떤 변수를쓸수 있고 어떤 명령들이 있고 도큐멘트에서 어디 찾아가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템플릿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제가 아까 구시 페게 다운 디스트 파일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내용이라면 위치가 중요하죠. 소스 다운로드는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보시면 당연히 이제, 어, 되게 말해보실 때 기터 베이터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타부터 말할 텐데 구시 페게시 f 기타 그리고 <웃음>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 저장소에서 어떤 커밋에 가져올 건지, 디태이라던가 커밋, 이제, 그, 그, 그, 그 시큐어 해시,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 다운로드 받았을 때, 어, 밸리드 하는지 검사해야 되니까, s h 에 이걸 쓸 건데, 이제안험보 그 어떻게, 이 값을 알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만약 이걸 못가져온다 최신 버전을 쓰고 싶다. 그 그때 쓰는 게바 패드를 씁니다. 별일 없으면, 마스터에서 가져온 아니면, 뭐, 릴리즈 0에서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벤치를 지행주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기퍼만 쓰지 않지만 길러프로 쓰시는 분들 많이 쓰실 겁니다. 길러프트 같은 경우는 무시 그 베이징으로 길러리는도 있고 마찬가지로 길러리 이제 길러리는그오그라이제이션 동행을 볼수 있고 카이로라는 프로젝트랑 이렇게 고그 다음에 어떤 커밋과 조건지 똑같이 쓸수 있고요. 패션을 보면 는그 다음에 기본 벤치, 페치 파일들 이렇게 쭉 리스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지 아니라고 해도 쓸수있습니다 29시간부터 90페이지 다운로드 디스 파일 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앱 티켓을 통해서 소스 파일을 배송하는 무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요 다운로드된 u r l 넣어주는 거죠 url 넣고 그 다음에 뭐좀자세니까는 비슷한 url 파일 네용을지해주면 이렇게 다운로드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에 대해서 또체크스검사해야시면 되니 체크스 검사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갔을 때 압축 프로젝트와 압축 푸는 부분이 이렇게 90페이지 믹스터 앱 소스 파일은 을 어쩌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이브의 이 파일을 소스 패스하는 곳에 다 암초는 풀어가지고 이제는 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암초 그 풀어가지고 패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스를 만 넘어가서 이제 빌드를 해야 됩니다. 빌드를 어떻게 하느냐. 시네이크 조식트 같은 경우는 시네이크 컴피 비용, 시네이크 익스톨 그다음에 카피 뭐 연치로 패턴이 이루어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빌드 옵션들을 이렇게 주의해 주고. 소스패스에서, 어? 내가 지금 압축골도 하는 경우를 소스패스라는 실네이크변수로 지금 잡아놨는데, 그 변수에 가서, 이제 이 빌드 옵션을 들 가지고, 프로젝트 파일 생성해라. 시네이크는 제너럴되니까요 생성해라. 생성한 파일로 빌드를 해라. 어, 만약에 이래서 이제, 윈도우로스트는 PDB 파일 같은 것도 복사해주는데, 그런 것도 실행해야 그리고, 보시면 디버그 인트로드. 사실, 디테일하 아실 필요 없거든요. 중복된 파일을 지우는 과정을거치냐 같은 내용의 파일을 두 곳에 서 헷갈리잖아. 어떻게 쓰든지원시 라이센스 관련된 파일을 c o p y a n s a r 이다 어떻게 됐어. 변조된 프로젝트 CMake 스크립트 써야 되니까부시플릿 CMake 컴퓨터와 부시플이 CMake 인스톨리에되니까 포스트 디펜던시로 부시플이 CMake를 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이슨을 사용한다면 디포스트 디펜던시로 부시 레이슨을 고 베이슨 관련된 커맨드를 사합니다 리거 아까 픽서업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픽서업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어떤 그 데이터로 바뀌는 값을 지금 유연하게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 패키지 컴피그를 쓰려면은 190페이지 어, 픽서업 패키지 컨피이라는 커뮤니티를 하면서 보자 픽싱 패키지 컴피그 파일 2월 1 1일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이스메이커맨드스메이크 시메, 함수 시메, 내에서 발생하는 이유라고 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첫스째된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넘어갔죠. 그, 어, 시네크 부스트 하나 비교해볼 거고요. 메이슨 부스트 하나 비교해볼 거고, 오픈 s 스 하나 비교해볼 거고요. 하나씩 뽑아볼게요. 먼저 지뢰를 엔지니어 여기 보시면 디터런스 소스 코드 다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저장소에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갖고 올게요. 내가 지금 이 해시값을 모르나, 방금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볼수도 있겠죠. 영어로 쓰는 것을 영어입니다. 영어를 집어넣고. 재미있 n e u 화면을 잠시 켜서 조심한 이스트랙트 소스를 고추고 풀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도 아무 내용이 네. 없지 엑차,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제 부소식이 소식, 소식인 거죠. 그서 패치를 두 개를 적용했네요. 패치도 보면은 어, 네. 윈도우 관련서 뭔가 태블릿 방이 있고 는다음에도 윈도우 관련된 윈도우 관련된 위로스빌딩 전략 시간 와서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컴피그가 되는 거예 컴피그를 또 키메이크로 설정하는 게 있답니다. 나 시스루토도해서 뜯고, gcc 파일을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어, 뭐, 어케이션한 열심히 한게 있나요? 다알 필요는 없어요. 인스톨 금 넘어가면, 아, 어, 네. 오픈 에세스에서제펄스펙트가다 베이스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는 C메이크는 위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실제로 아랫단계에서는 펄로 베이스하겠다는 이런 식의 오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c o n f i g 오픈 에세스에 버스 한 쳐주고, 타겟 환경, 제가 잡혀있죠. 저희는, 아, X146으로 체크를 해도 이렇게 있는데보시 뭐, 그것은 이제 네. 네. 어, OS NAME,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키텍처 NAME, 컴퓨터에서 MAKER를 만들어냈다 그다음부 이제 m a k e 를 통해서 굉장히 뭐가쭉 나오는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눈이 아프기 시원하니까 빨리 다가오고 가겠 네. 그는 디끝나고 이제 2주가 넘어갔나 보 좀 시간이 좀 쓸쓸 빠듯해지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그 아까 그 스크립트 작성할 때 <웃음> 스크립트 를 작성할 때 이제 그 기존이나 기내앱은 되는데 이제 사용자가 이제 회사 안에서 쓰고 있는 그런 리부스크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더많이드했어도 필요한 프라이빗 네트워크일 수 있는데. 좀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 아,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한 가지 더는 이제 가끔 DIT 히스토가 너무 많다보면은그 i 에서 다운로드하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로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d i t 로 준다든지 그것도 선정할 수 있는지 DITS는 아, 네. 언제나 1입니다 보시면 다운로드 소스코드 다운로드 상대가 동압동파하고 되기 때문에 언제나 DITS1을 논작한다 내가 원하는 그 커밋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스 o 이션 i 내용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o 서드 잔소 어, 액세스토큰 같은 걸 배급해서 그런 o n 하 n 만 스크립트 k on c m 들 a k 서 e 밑에 보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목소리도> 네, 뭐, c k o t a c i c k on 다 h e b u t t o 그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 l i on t a u u b c a k e 아 들어가서 클릭 마이드 인포덕 그러면 덕수 밑트가못 나와요, 보이죠 자, 그럼 문서에 똑같은 걸쓰재되되고 네, 이렇게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VE, 네, VE를 보면 은 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참, 실제로는 보통 퍼블릭이기 때문 사용하지 않고 그랬지만 쓸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레포지터리가 이렇게 되있고 기타포스트, 기타 엔터프라이즈, 돌리고 있는 텐데 엔터프라이즈가 따로 되죠있죠기 어, a b c 오, 이렇게 좀초적으로 떠서 떠다 떠서 떠이렇게 떠서 떠그 떠서 이렇게 서 떠서 떠서 쓰면 저희가 서렇게 떠서 떠서 떠세팅서 떠서 가서디벨 떠서 떠서 떠서 가서 떠서 떠서 는서 떠서 떠서 떠서 떠서 떠서 떠서 떠서 떠서 있습니다. 떠서 떠서 떠 말을 조더 빨리 할걸 그랬는데 더 빨리 하면 제가 이게 안 간게 생각됩니다. 그리 이제 실제로 만약 로그 파일들을 좀 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진짜로 몇장안 남았고요. 그래서 처음 넘어가서 생일 오프 파일이었고요. 로그 패키지 인터베이션 로그가 있었고 오븐트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볼 건데 로그트 신경 쓰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로그를 보기 전에 뭔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의심해야 되는 순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인의상태로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이것들을 평가하기 전에 이제 터미널에서 어떤 부분을,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류메시지 꼭 읽으시고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대망서 보여드리면, 미래 9 0패키지 버전으로 보고 더친절해지면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페미널리의 탑다운 어프로치. 그래서, 어, 9 0페패키지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약간 좁혀나가는 식으로 추적을 해나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에 잘못된 경우입니다 패스 같은 걸 찾다고 하셨고내 컴파일러를 엉뚱한 경우를 사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될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암포스 컴파일 실패했죠. 왜냐하면 암포스, 암포스 컴파일에 위한제 CC 컴파일러를 환경 네. 조사에서 잘못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해야 합니다. 환경이 잘못된 건 없는가.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내가 엉뚱한 버전을 쓰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 포크한 번을 쓰고 있다. 고 체크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고, 왜냐하면 비드 빌드 스테이가 빌드스이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랩 그 파일이 있으면 내가 샤우트로 넘어둘 것은 스테킹을 넣지 않가요 어, 마지막으로 어, 포트와 패치 파일이 패치가 잘못된 파일이 아닌가? 포트 파일이 잘못됩니다 <웃음> 사실은 내가 전화한 거이며 이런 작업이며 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웃음> 어, ABC 1번이 안 돼서 제가 가져야 돼 ABC 1번을 가져오고 있었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주는 거죠 아니면 검토 컴퓨터를 가져와서 쓰고 있었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가 하면, 이가게 하면, 이용하이구나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로그 파일렇가하 먼저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 제가 게 하면, 이렇설하하는데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서뭔렇게래면다라고알려주렇게어요그렇게 하면, 보통 한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오래이다게나이런게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하 이렇게 하면, 이검사하게하수고도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하게하이이 발생하지 않는 어려우시 유일하게 이런 부분 환경변수를 되게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 어, 여러분들 회사 업무용 어플 시킬 때 도입한다고 하면 빌드 매니저나 뭐 증기수 관리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CI 인프라오스팀 소속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조언을 구해서 어, 기본으로 설정한 각지을주는 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한 것은 없을 거나 이런 과정도 참 좋습니다. 인데 a p t 스태버전으 올라가서 제 패키지들을 두 번의 사용으로 인제 새로 들수 있어요. 뭐, 컴파일러 버전이 됐다. 엔화 치매 커버전이었다또 패키지 커트형이 됐다. 에스 윈도우 관련된 것들, 아이얼로도 모 됐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스페인 루트 위에 카비지가 들어가 있다. 부 스페인 루트 버서 자체가 뭔가 문제 생긴 걸 수도 있는 거죠. 체크아웃을 잘못해가지면 스테이지 상태가 남아있다나 아니면 머컴플레이남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있고요 구시백의 프로그램, 저희가 부트스텝 부트 스크립트 시행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는데 그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구시백의 그 자전소의 버전이 긴체크아한 커밋 버전이 너무 길이 큰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옛날 들어 쓰고 디그 스크립을 최신을 쓰니까 어? 프로그램 투입자가 스크립트 모르는 커밋을 모르는 옵션들이 있는거죠. 그러면서 모르는 경우가 안될거죠. 마지막으로 구시백의 시발 관련 한 행정보수가 몇가지 있는데 이건 도큐멘트에가있기때문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쉐이셔시한 환경보선입니다. 도시 되고 제가 아까 본 것처럼 아까 했던 턴이 있어요. 스탠다드아웃라는 로그가 있고, 배로로그가 있고, 컴퓨그 로그, 배드리 인스타 로그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면은 저희가 어떤 불스페이셔 커맨드를 주면은 그것을 실행하면서 표준 출력으로 나오는 커미니널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복사해주는게 스탠다드아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워지업 리면은 커뮤니널을 몇번이용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중간에 한번 전화해주는 건당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에러 로그은 뭔가에서 실패한 로그 중 성공한 거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티비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치메이트 가과적 돌았을 때도 안한 로그 이스에 썼을 때도 안한 로그 이거에 대한 별도의 큐티포스트는 또 큐메이크 같은 거쓸수 있겠죠 큐메이크 파일은 같은 거 싸인 로그입니다 실제로 컴파이더를 추출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라이브를 만들고 어디다가 복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저와 인솔 로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패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떴습니다. 호스트 듣는 것이 가장 입니다 이게 것처럼 이미 설치된 것들을 다시 설치하려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제작하기 때문에 주버서 함께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터뷰라던가 패키지 폴더를 날려가지고 재설치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패키지나라이리 설치, 관련해서 잘못했을 수 있다. 어떤 것들이 호스트 플랫폼에 라이벌 쓴 경우가 있거든요. 연봉이잘못됐을수 있고, 시네이크나 메이슨이 뭔가 잘못되, 잘못되어 있다. 해치파일 보통 소스 코드만 고치면 안 될까요? 스크립트 고치면부 되게 많이 있습니다. 9 0페이지에서9 0페이지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까 그 트리플의파일에 s 6 4 같은 경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커뮤니티 코드도 따로 도망 있는 것 때문에 데 커뮤니티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자에서 직접 커스텀해서 쓰는 걸한 번만 기 때문에 제대로 테스팅이 안되어을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잘못된 변수를을 텐데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과 패치 파일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그 패키지에 이슈가 안 되거나 디스커션 쪽에 대한 질문을 외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패키지 어메니스는 인터넷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 어메니스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별로 전화시켜서 오후 투어에서 a f t 라든가스냅으로 통해서 설치한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약간 연합적인 경우에 좀 보겠습니다. 시스템 t e 아까 컴퓨 f 컴 g u 로봇에 i o n i 인스 t 로 l 에 compiler, and compiler. 가 o you can see that the community has a similar result. The t e 수도 있고 팀원 t a team. The t 이 a m is n 도와주시는 분 m The t e 수있 is not a team. The 는 e a m is not a t e a 실제 h 드 옵션 같은 i 수 n 할때 필요한 a m The 여러분들이한 기존에 있는 토트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께 너무 부담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만 거쳐서 표시 패키지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리포팅은 지 기타 리포시터를 사용하면 음. 게 빠르다. 그쪽에서 보통 모든 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기도 편하고 제보할 때도 아까 보시면 키터 이슈 템플릿여기에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에 대한 템플릿찾아서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역 제가 3번에 약간 볼륨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기술 패키지 팀, 메인테이너 팀한테 뭔가 얘기수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가끔씩은 이 토트를 만든 사람한테 질문을 직접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토트에 제가 테스트를 사용했던 이브 유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토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매일매일 매일 뭐 한국어로 써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시면 빠르게 컨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QCPT 팀의 빌드 스크립트, QCPT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지, 각 프로젝트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 프로젝트에서 잘 저, 알고 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면 직접 이 포트에 포트있작성프다 포트 메인테이너한테 포트 컨택을 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드잉 석세스, 페일모 보스. 아까 이제 시간상의 문제로 제가 대모 추구하는 색상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런 면용을 잠깐만 살펴볼 거고, 실제로 유토트 같은 것들에서 좀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좀 닫고요. 다음은 뷰어젠이 시원하네요. 음, 그래서 저희는 다시 클린한 환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몇밀리세컨밖에안걸려비 빌드를 <목소리> 하고 안나거니다 이게 뭐냐면 구십 뭐, 페이지에서는 그 바이너리 캐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똑같은 포드파이 똑같은 트리플렛, 똑같은 컴파일러로 빌딩이 있으면 그걸 그냥 압축 풀기만 써가지고 재빠르게 이제 빌드 를한 번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는 그러면 그냥 이디 모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에디 터블. 그다음에 이런 강제로 다시 처음부터 빌드를 해라 라고 지도진하겠습니다 일스테이징 코드에 집어넣어 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 경관을 수 있고, 어떤 타이 설치됐다. 라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조수법 코드서 커맨드 누워 점프는할수 있는데, 점프 하면은 단하게엉볼수있습니다시면은 그렇게 어떤 변수를 쓰도록 되는거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했을때 이렇게 나올까생각해보요비즈트에 가면 소스 폴더가 있고 이렇게 x64ms 디버그 이렇게 중간 폴더가 만들어지는 것볼수 있습니다. 빌드가 될때파일들는 여기가 생성하고 소스 폴더는 별도로 분리해서 충분히 아마 오버시오나 이런 걸 이제 예방해주는 거죠. 여기서 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절대 경로가 박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웃팅 너머 홈 밑에도 시크릿 있는데 스테이징 폴더가 그 계속 박혀 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할때 우리는 픽서 버전으 거쳐서 프리픽스를상대적한 것으로 여기서 보면 위로 2한올라가면되죠 위로 2한올라가면 다른건 인스톨 기준으로 여기서 위로 2칸, 한칸올라가면 2칸 올라가면 exercise, 즉유저오컬아니 유저 즉은유 유저 유저. 유저, 라이브러리 설치, 바이러리프로 설치를 위한 최상위 경우 같은 걸 묘사해준다, 모사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프리픽스의 상대결하니까 송출되기로 했죠. 그리고 네, 스트드 결과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터미널에서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추천 기해준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속도 관련 이렇게 이제 뭐, 리포트 되어 있는 것들 한번야겠네요 그러면 깃터브 그 가서. 유사한 오류인지 아니면 나랑 지는 무관한 것인지 알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 이런 거 검색하면 이제 아웃도어 오픈 에셋을 될 거잖아요 많이 알고 계셔. 이것도 많이 쓰시니까 이제 구십 백 페이지 한정돼 쓰는 여기서 이제 먼저 포트로 검색하고 플랫폼이 나랑 같은지 검색하시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서너 일 타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시간이 딱 이제 9분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라는 힘내는잘아것 같은데 제가 오늘 커버한 것들 보면은 90Hz 음. 특성 특정 폴더 내에서 다작업 하게 됩니다. 클리면 쉽고 펼치기도 쉽고 관리면 찾기도 쉽다. 네. 어, 트리플에스 통해서 전체를 다 셔도 쉽고 비슷 스티로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각코트들마다 어떤 디펜더 시가있는지 90Hz 스파이 너무 나이있다 그리고 나로도 받고 코스드에로도 받고 축 풀고 커피 격하고 인솔하고 스일런 식의 미션 패턴이 음. 보인다. 로파이들 어 빌트인 네, 폴더 밑에 있다 이런 것들에 각각 쓸것 같고요. 다음도 아트웍에 어근 뭔가 더 알고, 알고 싶다 이 정도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도큐먼트 밑으로 내려가시면 도큐먼트 밑에 메인테인어가 여러 가들 코더가 있는데 버스 유저 폴더가 있고 여기 있는 것과 가더 먼저 보 좋습니다. 나는 웹컨텐처라고 하면은 어 특보 엔지니어링 어쩌고 이런 것들 있는데 사실은 내그 뭐라 그랬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영상들이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는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소리> 컨트리뷰션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풀리퀘스트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에 풀리퀘스트 만드는게 좀 어렵다 나한테좀붙잡하다 나오면 이제 뭐, <웃음> 이미 존재하는 디스커션에 가서 답을 좀 달거나 나 이거 좀 궁금해요. 더들어오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보부 일단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저는 지금 음클리트 아이디 쓰고 있고, 진해일이라는 트리포리아 보그네지션 이쪽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뭐, 그 이메일은 기토에서개인 프로젝트에다 이슈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은 또 대포가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셔도 될거 같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질문을 또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지금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괜찮겠죠? 지금 있실까요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제 뒤에 아직 이어가 있을 거면서.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90분 동안 들으시는 걸고생하습니다 네, 다른 재밌는 경 많이 쓰시길바라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